안녕하세요. Hey,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교양 일본어 담당하고 있는 사쿠마시로라고 합니다. Hey, 자, 여기서는 어, 일본어 3 음, 일본어 3 홍보를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음, 자, 여러분은 어, 일본어 지난 학기에 일본어 1, 2 받았겠죠 여기까지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응. 외국어 학점은 어막일본어 선택했다 하더라도 1, 2막그두 응. 개만 받으면 학점 채우게 되는데 막 응. 교과목으로서는 일본어 3, 4까지 있어. 응. 4까지 있으니까 막 여기까지 배운 거 1, 2 배운 거 재밌잖아 일본어 맞죠? 응. 죠 응.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운 거막 학점이 막 어, 교양 학점. 학점 되겠죠? 음, 그러니까 외국 학점 안 되더라도 일본어 3, 4까지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어 이렇게 뭐어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음. 네, 어, 일본어 3입니다. 근데 어. 네, 아 어려, 어려,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응. 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어, 어렵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 당연히, 일본어 1, 우리 학교에서 일본어 1 하고, 일을 수강한 학생, 응. 음. 어, 제대로 대응, 어, 배운 학생을 대상으로, 어, 어, 하는 거니까, 일본어 3도죠. 음. 갑자기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 물론, 일본어 2 내용도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학생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죠. 음, 그래도, 일본어 2에서, 대충, 어, 마수형, 대형, 어, 뭐 어떤 건지, 어, 완벽하게 몰라도, 음, 뭐 대충 알고, 어, 마, 아, 대충 이런 거구나. 아, 알수 있었던 학생한테는, 일본어 3, 어, 갑자기 어려워지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배웠잖아. 어, 맞죠? 어, 여기까지, 어, 뭐밥 먹었습니다. 어. 어, 뭡니까? 어, 밥 먹고 잤습니다.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응. 음. 그니까, 러더 일본어 3 배우면요. 어, 발전적인 내용, 음 배울 수 있습니다. 음, 자, 이거는요. 어, 뭐, 내용은 당연히 이거 연계됩니다. 예, 그렇죠? 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어 3 보면요. 교재가 음, 10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안 보이죠? 어, 잘안 보이지만은, 어, 근데, 일본어 3에서는요, 이교재 10가 구성되어 있는데, 10가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1부도 5가까지만 음, 배우게 될 겁니다. 음, 정해져 있어. 근데 일본어 4에서는요, 6가에서 어, 10가까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대충, 음, 한1과한과 한 배우는데, 음, 뭐, 이득, 음, 쓸수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도를 천천히 나갈 수 있다. 어, 어. 그러 그니까, 조금, 음,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비교적으로. 일본은 1, 2에 비해서는. 어. 그래도, 신도를 천천히 나갈 수 있어. 그니까, 러 갑자기 어려워지진 않고, 어, 그리고 케어도 잘할수 있습니다. 음, 그죠 일본은 2까지 배웠 배워... 재밌었잖아요. 맞죠? 게임도 많이 하고, 어. 일본은 3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일본은 1, 2, 3, 그, 계속 뭐, 연,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어. 내용은 조금 신도가, 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라가나 배우고 외우고요. 어. 가타가나 외우고. 그렇죠. 음. 기본적인 인사말. 어. 그리고 간단한 음. 자기소개도 할수 있고. 어. 그렇죠. 그럼또 하면 되잖아요. 맞죠. 음. 일본어 3에서는 음. 가능형. 일단 일과 뭐, 뭐 물론 복습부터 시작하는데 일과내용 보면 가능형이라말뭐할수 있습니까? 네할수 있어요. 음. 아좀어때요 음. 그럼 배우고 이가에서는 뭐 해야 합니다. 어, 뭐 오늘 뭐뭐 뭐 예를 들어 뭐, 어, 5 시에 뭐 어디 가야 합니다. 아르바를 응, 해야 합니다. 그런 표현, 응, 그런 표현 어렵진 않습니다. 응. 천천히 진도 나갈 수 있고요. 응. 그러니까 어렵진 않고 어 재밌는 내용 이왕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어, 맞죠? 물론 일본어 아예 관심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응, 그래도 일본어 이이 배우고 아 조금 아 일본어 이런 거구나 재밌구나. 어, 근데, 일본, 일본에 가니까 조금 동하더라. 어, 그럼, 어, 재밌겠다. 그런 학생은, 이번에 여섯 분방 정도 생길 겁니다. 음, 맞죠? 음, 제가 담당하는 하나밖에 없지만은요, 어, 다른 선생님 반 포함하면 여섯 분방. 그리고 일본어 사는, 어, 두개 분방 정도 생길 거니까, 어, 수강, 음 하면, 어, 더, 어, 여러분의, 어, 인생에, 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 재밌는 수업, 저희들이, 음, 할 수, 하려고, 어, 할수 있을 것, 있으니까, 어, 어, 음, 수강하면 어,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음. 자, 이상입니다. 일본어 3, 그리고 일본어 4. 음. 외국어 학점은 안 되지만은, 어, 수강. 음. 어, 합시다. <웃음> 아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자, 사연